네 안녕하세요 I am t o o l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제가 좋아하는 디월트 AS 정책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디월트 AS 정책은 제조일 시점이 아니라 판매일 시점으로 본다고 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 오프라인에서 사면 어떡하냐 라고 하시던데 뭐 그러면 용수증 첨부해서 보내면 되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디올트 모든 제품에 보면 이렇게 언제 제조가 되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어, 2022년에 만들었다,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 옆에 10은 그럼 10월 참고로 지금 촬영이 2022년 5월이거든요 안맞죠 즉 옆에 있는 10은 10월이 아니라 10주차 를 뜻합니다. 2022년도 10주차에 만들어졌다 한달에 4주로 계산하면 10에 어, 2가 남네요 한 3월 중순쯤에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옆에 47은 뭐냐 제가 알기로는 공장 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올트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장이 여기저기 있고 그 공장 번호로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 2022년도 10주차 47번 공장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혹시나 이 제품이 지금 as를 받는다고 하면 영수증 없이 어, 무상처리를 요구할 수 있겠죠 제조한지 2개월도 안 지났는데 판매한지 1년 이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디올트 케이스를 언급하면서 터프 시스템 1.0, 2.0, 티스텍 소프트백, 어, 다용도 공구함, 터프 파우치, 요렇게 목차를 아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디월트 홈페이지에 가면 사시는 공구 세트가, 어, 티스택인지 터프 시스템인지 알수 있습니다. 가령 887을 검색하면 요렇게 디월트 티스택 플러스, 플라스틱 박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이걸 보고 나중에 공구함 사실 때는 티스택 계열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dck266을 검색하면 요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디월트 터프시스템 보장 즉 dck266 케이스는 터프시스템이고 어, 다른 터프시스템 공간이랑 결합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요즘은 추세가 케이스를 티스텍 아니면 터프시스템으로 시스, 터프 바꿉니다 임팩 렌치 880은 단종 예정입니다 대체품으로 구들둘이 나왔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제하고 단순히 케이스로만 말씀드리자면 어, 기존 880은 T-Stack, t 시스템 어디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새로 나온 922 케이스는 T-Stack입니다 그래서 다른 T-Stack이랑 결합이 용이하죠 이것뿐만 아니라 어, 815 후속인 801, 710 후속인 701도 케이스가 T-Stack입니다 기존 DCF 815, DCD 710은 DCF 880처럼 티스텍톱 시스템 어디에도 끼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디올트 매니아다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알아두시면 요긴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